아휴 자 오늘 해볼게임 미스 레몬즈 굉장히 신박한 공포게임이었다 미스터 토마토의 후속작입니다 토마토 때는 음식을 만들어내는거였는데 레몬즈는 또 어떤걸 요구할까요 여기 또뭐 비밀엔딩들도 잔뜩 있다고 하는데 음 그것까지 볼수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죠 출발 뭐야? 이번엔 뭐 문제 맞추는거야? 아 미스 레모씨 이거 선생님이셨구나 요번 컨셉은 5 곱하기 0은 뭐 0이죠 3 곱하기 3은 뭐 9죠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 문제들? 15 더하기 23 잠깐만 나 숫자 문제 조금 약하기는 한데 38이죠 그래도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 100점 맞출때까지 하는거야? 4 5 20 아니 이렇게 너무 쉬워도 되는거 맞아? 나 사실 수학에 재능이 있었던건가? 1교시가 끝났어 와, 벌써 클리어 한겨? 아 이거 나 이거 뭔지 알았다 근데 두번째 이제 에, 교시는 기억을 하세요 예. 잠깐만 시퀀스가 해모였나? 네모였나? 동그라미였나요? 아 잠깐만 서클이 동그라미고 아, 아! 아! 메모라이즈 오케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어, 패턴 있던 거는 이거죠? That's 오케이 지오메트리? 기하학 세모가 몇 개인가?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 Oh. 1, 2, 3, 4, 5. Oh. 똥과형 몇개 있나? 하나, 둘, 셋, 세 개. You are right. Let's continue. 아, 문제 좀 많이 틀렸는데요,죠? 1, 2, 3, 4, 5, 6, 7. 1, 2, 3, 4, 5, 6, 7. No. 아, 아니야? 삼각형. 하나, 둘, 3개, 4개, 4개. <뭐라> 오케이. 아 s 야또 o 렸어 오! 오! 어! 아 이거, 페널티인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o <뭐라> 어, 나 t 거어 t 게 okay. t h a s 하나, 둘, t 개. n o m a g h o a 내주가목 나왔다. 어, 마이너스 시보죠이 You are right next. 아, 오, 57. 와, 근데 아까 그도형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71. Good 아, job. Next up. 아또 나왔다. 그 오메토리. 하나둘셋넷다이 일곱 여덟 아홉 열열거 이거. 이 a 이거, 이거, 이거. 이 o 이거, 삼각형이 아니었어? 아니 이거 미스터 토마토도 살짝 화가 났었거든요 오메토리아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맞았어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틀릴수가 틀릴 있지? 아 어지러워 1 2 3 4 5 몰라 찍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 게임을 하세요. 어? 가위바위보 하자는데요 이거 지면은 벌칙이 뭔데요? 선생님, 아, 예, 3, 3, 3라운드 진행할 거고요. 한번 지면은 제 손을 가져가고, 으흐, 두번 지면 내 눈을 가져가고, 세번 지면은... 영원히. 영원히, 아우, 씨야. 목숨 고 해야 돼. 목숨 고 진짜, 진짜, 목숨을 거운, 바이, 바보다첫 번째 확률은, 주먹을 낼 확률이 높아. 약간 심리상. 남자는 주먹! 이건 아니고, 아! 아! 아! 음. 주먹? 잠깐만, 가만히 있지? 가위를 내는 척 하면서 한번더 나는 가위를 내 가지고 심리전 건다. 설마 주먹? 너안 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내가 무조건 지는 구조 아니야, 이거? 아, 야. 어, 아! 어떻게 됐어? 결과 안 보여요. 결과 안 보인다고요. 아! <목소리> 워슬리스넌 쓸모없는 녀석이야. 아, 일단 이게 배드 엔딩인 것 같네요. 예. 아, 참. 아, 한번 죽으면은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없네, 이거. 오, 뭔가 그 아이템 같은 것도 뭐가 많이 생겼네요. 해머. 그리고 오, 이거 뭐야? 다반지 기능도 있네? 오호. 그리고 별 250개짜리 열쇠? 거기에 아티팩트라고 약간 장착하면은 스킬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도 나왔나봐. 두통 때문에 막그 시야가 흔들리는 거. 이거 참 힘들었거든요.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 야, 이거 250개짜리 좀 궁금하네. 오케이, 이제 아이템도 샀겠다. 한번 하, 계속해서 생존해볼까요? 자, is... 이교시 생존. Attention. 집중. 뭐지? 뭐야? 어? 아,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Is... 자, 이거로 지나 아 탈출할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지? B? No. The next problem is. 자, A로 쭉 가면 안 되고 B로 쭉 가면은 B 일단. No. The next problem is. B로 쭉. C o are right. Next up. A 로쭉 가만 끊기고 B 로쭉가만 끊기고 C. 오케이 오케이 right. o k 어요 기억을 알아 k a y okay. 모 k a 네모 k a y Okay, okay. o 모 네모 o k 모 y o k 네모... 세모 Semo. No. n 어? x t up. Oh, it's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o it. 아지와요 Let's continue after you get some rest. 아... See you soon. 목숨 다 썼어, 어떡해. 돈 얼마 있죠? 40개밖에 못 벌었네. 어, 이거 샀는데 왜안 나온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보니까 이거 전작인 미스터 토마토랑 미스 레몬이랑 게임이 연동이 된대요. 연동을 해야만 볼수 있는 엔딩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먼저 연동을 시키려면은 요거, 하이테크 블렌더. 이거를 사야 되는데, 별이 150개에요. 그니까, 러 무조건 생존을 해야만 이게 오픈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 나 이거 또 제일 싫어하는 거나왔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Get s o e rest. See you soon. 아니, 150개 모아야 되는데, 72개밖에 안 돼. 아, 참나. 야, 이거 치워! B. That's wrong. Let's continue. 야나나나나나나 That's wrong 아 This is awful Just terrible Your results are so horrendous But I shouldn't blame you for that Right? 어... Oh. No You should This human is pathetic 아아아아 제가 하필 학창시절에 제일 못했던 과목이 또 수학이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나한테 너무 벽이야 아... 어, 엔딩을 보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깨야 되는데 정답 맞추기가 너무 힘든데요? 아 보니까 시크릿 엔딩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 연습해가지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슈바